그래, 연락 씹으면 얼마나 씹는다고 연락을 안 받으면 내가 가면 된다. 여름 수련의 등록, 이것이 내 계획이다. 나쁜 짓 중에도 착한 짓이 있다. 미정이를 어깨빵할 수밖에 없었던 대의와 명분. 나는 오늘 등록비를 감면한 동시에 내 목표인 미정이의 여수 등록을 달성한다. 미정,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야. 아, 아, 너 요즘 다 피하냐? 네? 순장님, 왜? 아니, 순장님, 화이어 아니에요? 근데, 화이어는 몸이 생명인 거 몰라요? 조심 좀 해요! 다치지 않게 앞을 좀 똑바로 보고 다니란 말이에요! 오케이, 괜찮아요? 어. 아휴, 조심해요! 같이, 오, 오, 오도 하고, 찬양하면서 은혜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! 저는 그럼 수업 있어서 갈게요! 아니, 근데 저기 연락은 왜? 야 well, yeah. well, so oh, you know? <웃음> 성공.